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타카입니다 가끔씩 사용할 거 없을 때 이타카 간간히 쓰거든요 서독으로는 누구냐? 아 주술사 아요 주술사가 또 이타카한테 좋다는 인식이 조금 있죠 근처로 뺑뺑 돌다가 바람 회수 같은 거할 때마다 주술로 탁탁 끊어주면 되니까요 타진저거 한대 야이지 때려줍니다 이거 첫 타격 잘 들어갔죠? 줄세 상대로 아야 가속 시키고 가속으로 넘고 낙평 노려보고 안 맞네요 음, 창틀 넘고 이도해주고 아 이거는 다시 넣었으면은 몰랐는데 그래도 황택이게 나왔기 때문에 마무리가 됩니다 보통이 있죠 중앙으로 갑니다 아니 고.. 뭐야 뭐야 뭐 뭐죠? 아, 한대 때리고 이건 용병부터 때리고 갑니다 용병 덥다 좀조건 내주고 향수병 없고고래서 <웃음> 어차피 발차고 보고, 보고 따라가면 되는거니까 오오막하니까 약간 끌어서 통과해 준 다음에 나머지게 따라갑니다 이거는 어차피 올라갈거라 한점 미리 부숴놓고 들어갑시다 음. 와 이거 안금테이크 한건데 줄사님이 너무 잘 파악하시는데요 쓰레기에 걸리고요 분리수거를 똑바로 합시다 길가에 버리지 말고 약간의 교훈도 주는 오인격이 아닌가 자골상이 커버 들어오고 네, 여기 위치 자체가 줄서가 버티기엔 좋은 위치가 아니어서 죽을려 했으나 골상님이 커버 주네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버티죠 어어어어 어. 어? 어, 오케이 어 아, 좋고요. 이런 커버할 때 힘들거든. 나이스. 그 다음에 끌기. 음그어그어어어 뭐야? 아, 어아아 아, 아. 어어척 아. 했다가 어어으로 다시 가기. 아, 로아로아어아로아로아어아로아로어어어어 라스트 <웃음> 몇 번. 라스트 30밖에 되지 않고 이거 근데 이렇게 되버리면은 결국에는 뭐가 아드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죠. 오늘 골상까지 그냥 묻고 텔레포트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탐사원이 구출 오는 건 확정이라, 음아 그냥 묻지 말고 갈까요? 고민이 많이 되네요. 이렇게 의자 카운터 한 번이라도 올리고 갑시다. 답이 없네요, 저기. 많이 없네요. 텔레포트. 오 나이스 이거는 와, 이타카가 생각보다 텔레포트하고 경직 풀린 속도가 진짜 빠르네요. 그래가지고 탐사원 위치를 몰라 2 명은 뜨는데 아 뭔가 찾으러 가기가 애매하죠. 왜냐면 두 명이라 찾으러 가기가 애매해서 일단 판데부터 붙습니다. 층에 있을지도 모르는. 이 위치이기 때문에 어, 좀 간이 쪼들려요. 나는 두 명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두 명이 해독기 돌리고 탐선 혼자 왔구나 그래서 나는 줄서 혼자 있을 줄 알고 그냥 가는 척 해가지고 줄서 빼게 어... 만든 다음에 돌아갈려 했거든요. 그러면 해독기가 아, 지금쯤 에한 50%밖에 안 들어갔겠구나 했는데 이미 아득하게야. 재기래. 아어쨌든뭐 그래서 아드각이 나오는데 아드각 아닌 줄 알고 내려갑니다 저도 평타 때리고 근데 아드각? 이아드각이고요 올라갑니다 일단은 용병부터 잡겠다 마인드가 좀 강했습니다 바람 써주고 형타가 네. 바로 나올 때 써야 해가지고 만약에 욕심부린다고 두개 아꼈다가 썼으면은 아드 쓰고 도망갔을거예요자문 열렸죠 애들 존버하고 있는데 나가라고 하기 전에 탐사부터와 어, 애들 배다도드진대 잘쓰네 일단 탐사 앞에 보이기 때문에 탐사부터 잡을게요 지하가목도 멀어가지고 아개고멍도 멀어가지고 개고멍은 못가죠 개고멍은 오늘은 저희 편이었나 봅니다 상타 아, 아. 가속! 가속! 상타 굿! 아 그리고 이번에 애들이 약간 좀 욕심을 부리는지 삼색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커버의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불상도 그렇고 그래서 생존자들이 뇌절을 하면은 어아이건 종갑이에요 약간 좀 불길한 생각이 들긴 해요 이러고 버티다가 뭔가 삼선 치료받고 삼색 써가지고 나가는게 아닐까? 라는 불길한 생각인게 맞죠 <웃음> 만류가 꺼질 때까지 어떻게든 일단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 저걸 못봤네 어쨌든 들고요 와 저걸 못봤다고? 뭐, 와애반데애반데와 저걸 못봤어? <웃음> 어, 어쨌든 묻고요 <웃음> 아, 지금 보니까 줄내 아깝다. 아 저걸 못 봤네. 그래서, 말 끝나면은, 줄사가, 함성 구하고 나가니까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골상한테 가요. 골상한테 가면 그래도 일킬이라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골상한테, 골상한테, 음, 음, 아하, 줄됐다. <웃음> 됐다 됐다, 됐다. 탐사원이라도 잡아 탐사원이라도 잡아 탐사원이라도 잡아 골라치기에 모든 것이 달려왔다 골라 골라 골라 골라 골라 골라 아 골라 골라, 골라. 골라. 치기아 좋았다 호거는좀 얌지 근데 불쌍이가 또 나대기 때문에 잡아주고요 우롬자식 이타카 앞에서 그러면은 아야아이해오아 근데 줄사가 잘하네 이 친구가 어우 무빙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스택 없기 때문에 그냥 탐사원 들죠 오! 블라시기! 아... 블라시기 하나또 마스터 했거든요 제가 하나 때립니다 탐사는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러면은 내보내면 되지 내보내면은 3K까지 가능하죠 내보내도록 유도해주고 오케이 탐선되고 나이스 골상이가 왜이렇게 느린지 모르겠는데 겁나 느리거든요 그래서 붙고 가서 붙이고 쏘 들면은 3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약간 아, 이게 구사일생이 아닌가. 오 이거 어떻게 이긴거지? 생존자들의 뇌절. 어, 감사합니다. 지즈! 오! 와! 자 이번 판은 달빛강공원 라이아스 이고요. 저도 그로는항의사 잡으러 가줍니다. 항의사는 지금 멋 모르고 지금 저한테 뛰어오는데 이 다카가 좋나봐요. 나 아, 시계 너무 싫어 최대한 떨어져가지고 시계 범위 더어놔주고 따라가줍니다 근데 어딘지 모르네 아하하 어? 오 어, 게이덕 이게 세 번째 시계는 붙어가지고 자석을 아 시계를 써야 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죠 저렇게 제가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타격한것 같습니다 따라가서 바람 을 해준 다음에 마무리를 시켜주고요 아 초반학으로 굉장히 빠졌다 이거 이거는 왼쪽에서 고추로 오는게 거의 확실시 됐기 때문에 고개사가 지명이었죠 그래서 대기해줍니다 이게 낙평을 돌려 보려 했거든요 여기서 끌어 당기면은 낙평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여기서 끌당? 했는데 안됩니다 저거 어, 낙평 안돼 아예 낙평이란다 안 끌려 아니 판정 개구대기야 음, 구대기입니다 자 이거는 천천히 당기는 걸로 머리 짚해주고 황사리도와잘 피하는데? 차라리 이거는 못 때리고 샤머니라도 때리는 게 나았겠죠? 음? 자진와 이거 <웃음> 에바야 최대한 빠져가지고 아 아이 쟤 제... 야무지네 <웃음> <내 아버지는. 웃음> 어 백스텝 안맞고요 아죽 빠졌다 이러면은 돌아가지고 폭력 사용해주고요 어! 아. 언니 잠깐만 어니 미친 이렇게 된다고? 어니 개사기 <웃음> 야개 똑똑하네 이사람 와, 이거는 네 제가 이특카를 많이 안해봤서건지도 모르겠는데 좀.. 좀.. 신박하네요 음. 거리가 가까때땐 쓰면 안되겠지만 거리가 멀때는 충분히 써도 나쁘지 않지 않나 지금 바로 구출할게 아니기 때문에 함선 한번 노려줍니다 자석 없기때문에 마무리 컷 근데 항상사 바로 구하고요고기사가 돌아가지고 바람, 뜰당, 시켜줍니다. 아, 거리가 안좁히는 느낌이냐. 딸병공 조심. 에이, 안 맞지. 오, 심지어 뭐야. 아, 그만 괴롭히소. 어? 아니, 아니, 버튼 잘못 누르면 안 돼. 잠깐만. 아니. 아...바람 눌렀는데 판자가 풀어지네 그럼 구대같은 어...저런 아, 실수가끔씩 나오니까 여러분들조심하시고요 마무리 시켜줍니다 마지막 대선은 커버를 아, 안하긴 하네요 커버할게 없어서 그런가 차라리 한대라도 더 맞아줬으면은 포탈타고 저기 반대로 갔겠다 저거 어디거야아 텔레포트라서 애초에 안되겠구나 음. 아 까만해도 끼 경쟁해주고 포털이 아무개 끊었죠. 그, 이번에 내려갈 때 폭력! 써주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따라가서 백스텝으로 마무리 가안 되고 백스텝 준다 힘든 이게 판정이 험난해가지고 아, 삼성은 앞에 있죠. 따라가서 삼성. 아! 와, 플라이 뭐야. 하지만, 마무리 시켜주고. 또, 바로 묶어가지고 음, 텔레포트 하려 했는데 여기에 의자가 없네. 삼성잘 빨라가지고 괜히 아무것도 갖다가 힘들어. 또 여기 의자가 샤머니 있고. 부질하기가 용이해가지고 별로 안내켰는데 채머님이 반대로 간다? 이거 완전 히트기죠 그리고 나이스 그리고 어차피 가서 둘 중에 한명만 잡아도 이기는 싸움이라 그치 렇 해독기가 99인가? 98정도 됐긴 했는데 아, 안 됐구나! 음, 아직도 못 돌리기 때문에 마무리가 됩니다. 자, 캔슬시켜주면서 지지가 됩니다.